가장, 촉이 있는, 촉이 오는, 위에 있는데, 일단 크게는 이것도 한번 해야 되요두 부분이 나와있다. 어, 너무 해서 뭐할수 없다. 그니까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호는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주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형 때문에 대화나 히어 같은 거 나오면 도치가 되서요. 여기가 동사야, 잘 봐요, 이게. 밑주친부번 우드비, 오. 언제든 간에 조동사우주가 나와서 가정법인데 이것도 가정법 가봐요 조건좀지가 안보인다 가정법 가보니까 아까 해석 하 방법이 얘기했죠 주절때 일는시0만 플러스 원형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뭐일텐데 그죠 뭐뭐일텐데 주어 찾아야죠 여기 있네 주어. 여기 있네 주어 매니피처주가 주어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뭐다? 얘가 다가동사다. 여기가 다가동사다. 우드 프로스빅프로스 ING다. 이쪽의 진행형처럼 이렇게 쓰였다. 그리고 투투 부분으로 이어졌다. 자, 됐네요. 어쩌면 수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치된 거다. 아, 가장 복합하니까 수많은 사진들이,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많은 사진들이 떠돌 텐데야. 알겠지? 떠돌 텐데. 어디에? around, o n e r 인터넷. 인터넷상에 여기저기 떠돌 텐데.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돼요. 떠돌 텐데. 그 결과,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너무 해래서뭐할수 없다, 라는 뜻이니까. 그죠? 어. 그 결과, 자, 찾아서 지울 수 없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할 거냐면, 소데고 전환시켜봅니다. 이렇게. 앞에는 보내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There. 우도비 변함은 없어. 그 다음에, 주어의 위치도 똑같아. 대신에, 속으로 바뀌죠. 여기 나인, 추가, 봐. 응? 속으로 바뀐단 말이야. 추가. 그 다음에, 그대로, 메 a n y p i c t 변함 없어. 어 그냥 그대로 쓸게. 인터넷 언디 인터넷 여기까왔어 그다음에 봐야죠 투정사 이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바뀔까 여기가 대수로 바뀌고요 대수로 여기 지금 거든요 굴을 뭘로 절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수로 어, 이거 음. 의미 상해면 뭐니? To find and erase 자, 찾아서 지우는 거 아까 안문정하고 연결시켜야 돼 안문장이 누가? 거기 employees 어? Embassy Employees 대사관 직원들이지 그지? 오케이 응. 그럼 뭘로 봐라? 네 항상 주체 찾아야 돼 주체가 의미 상해죠 의미 상해져 주체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어, 여기 주어 동사를 완결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전체 시체가 뭐예요? 저기 우드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쓰면 돼요? 우드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erase 끝인가? 이걸로 끝이니? 자 잠시 생각할 기회를 줄게. 저걸로 끝이냐고요? 저렇게 퉁치면 되나요? 응? 언니 얘기해봐. 저걸로 퉁칠 수 있는지. 저렇게 되면 대졸 속에서 얘들아 지금 동선 아이는. 파인더하고 이베이지에 목조가 있어? 없어? 목조가 없잖아요. 없잖아 어? 갑자기 여기 왜 푸드라고 했지몇 명? 저가족법인데 그죠? 캔. 캔. 캔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써줍니다. 이거 써줍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있던 주문이 매니피처주가 의미상의, 의미상의 목적어예요. 저기서는 여기 있으니까, 얘들아.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안 써줘도 되잖아. 그 사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우는 거잖아. 요거는 단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한 거야. 단문이니까. 이미 주어로 나와있는데 뭐 굳이 왜 써요, 여기다. 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복문이 돼서 써도 될 꿈은 대절. 자, 저기 하나가 더 생겼어. 이때는 이걸 써줘야죠 아니 어?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 어쩌면 뭐 안됩니다 확실하게 가게랑 위해서. 니다 쏘게 꾸으로 바꿨다 여기서 주어는 뭐다 동사는 뭐다 우드비 아 n 지다 여기까지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결도 가능해 줘야 됩니다 우리말을쏘놨을때 바로바로 땡겨서 쓸수 있어야 된다 아뭐 너무나 많은 사진 너무나 많은 사진 떨돌고 있을텐데 어디에 여기저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찍툭 찍툭 찍툭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 그렇지? 그래서 뭐할수 없다? 어, 찾을 수 없을텐데. 찾을 수 없다. 뭐를 그리고 지울 수 없다. 그것들. 요걸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